자 이어서 아래부분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에는요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뭐 원하는 서체를 쓰시면 되고요 텍스트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새 레이어에 라인이 들어가고요 중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뭐 이거 만들 때도 라인을 두번 긋고 사이에 공간을 비우고 중간에 원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라인을 한 줄로 긋고 중간을 좀 지우고 그리고 원을 찍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서체를 달리해서 요거는 타이틀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설명 부분이니까 설명 부분 글자를 쓰고 뭐 행간 조절하고 그리고 자간도 조절하고 장평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주요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글자를 조금 크기도 약간 크게 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굵기도 약간 더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계속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폴더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뭔가 만들 때그 위에 만들어지고요 폴더 안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어 새로 만든 레이어가 폴더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폴더 접어주시고 작업이 끝났으니까 바로 위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수업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타이핑을 좀 쳐놨는데 이걸 제가 그냥 긁어서 넣겠습니다 일단 타이틀 부분은 요 부분인데요 자 텍스트 도구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 텍스트가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글자가 선생님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당연히 흰 바탕에 흰 글자 안 보입니다 자 일단은 잘 보이는 색깔 아무거나 바꿔 주시고요 화면 적당한 부분 클릭을 하시고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자 하시고 나서 얘도 어 이제 좀 고쳐 줘야겠죠 자 여기서는 어 서체는 제가 어 바탕체 비슷한 글자로 바꿀게요 예. 글자의 삐침이 있는 것들을 세리프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리프체가 약간 좀 뭔가 진지한 느낌이 나니까 예한 요런 거 정도로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도 적당히 올려 주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할때좀 주의할 사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60 인데요 포토샵에서 열어 놓고 작업을 하면 이 공간이 제법 커 보여요 넓이가 그래서 한 이정도 쓰고 말아 버리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때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득 채워서 예, 양쪽에 여백을 조금 많이 안 주셔야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 적당히 읽을 만한 글자의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를 좀더 크게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70이 이상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60 정도로 할거고요 그리고 한 줄밖에 없으니까 행간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뭐 만지지 않아도 되고요 오토로 해 놓으셔도 되고 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한 줄일 때는 그리고 글자에, 보세요. 자간이 넓어져 있으면 이렇게 서체가 좀 작더라도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체의 사이의 자간을 조금 줄여주시고, 글자는 다시 크게 했습니다. 한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장평이 100이면 좀안 이뻐요. 그래서 95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얘도 가운데인 것처럼 보여야죠 그죠 예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탁탁 걸리는데 자컨트롤 t 를 눌렀을 때 여기 조절점의 정 가운데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붙어야 정 가운데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글자를 쓰실 때는 여기 패러그래퍼에서 센터를 맞춰 놔야 이 글자의 뭐 내용이 조금 바뀌어도 항상 센터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정중앙을 자 하나 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줄을 하나 걸어야 될 건데, 자, 새로 줄을 걸 거니까 여기 새 레이어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줄 긋는 도구는 브러쉬 툴 안에 숨어 있는 펜슬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깔끔한 1픽셀짜리 라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굵기는 1픽셀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은 검은색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선은 나중에 센터를 맞출 거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한 여기서부터 자, 시프트를 잡으면 수평 수직을 쉽게 그을 수 있습니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해서 한 줄을 쭉 대략 어요 그리고 이동툴로 얘를 또 움직여서 정중앙을 맞춰 주십니다. 자, 이게 잘안 만져지실 때는 레이어를 한번 선택하시고 이동툴에서 위에 보면 오토셀렉트 레이어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반드시 픽셀 위에 마우스를 올려 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좀 불편해요. 이렇게 잘안 되니까. 그래서 오토셀렉트 레이어를 풀고 그고 레이어를 직접 선택하시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꼭선 위에, 그러니까 픽셀 위에서 드래그를 안 해도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정중앙이네요.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점을 하나 찍을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지워야 됩니다. 자, 원형 도구로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를 여기 두시고 정중앙에서 원의, 원을 원 만든다. Alt, Shift 누르시고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정중앙 기준으로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Delete 키를 누르면 중간이 뻥 뚫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시 한번더 마우스를 여기 두시고요. 이 레이어에서 바로 그려도 되지만 그냥 세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자또 아무데나 꼭 여기 맞출 필요 없죠. 움직이면 되니까 Alt, Shift 잡고 또 드래그 해서 자저 여백보다는 조금 더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색을 채웁니다. 이색이 지금 전경색이니까 자 채우는 거 기억나시죠? Ctrl+Delete, Alt+Delete는 딜리트, 흰색, Ctrl+Delete는 검은색. 전경 후경이 따로 들어갑니다. 자, 셀렉트 영역은 필요 없으니까 Ctrl+D, D 셀렉트해서 마무리하시고요. 이동툴로 드래그해서 여기에 딱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개도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두개를 선택을 하고 Ctrl G 눌러서 묶어준 다음에 이름은 제가 구분선이라고 따로 둘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죠. 자요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자 저는 미리 다 써놨어요. 복사를 하고 자 텍스트를 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V 해서 저는 붙였어요 자 앞서 했던 세팅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자의 크기만 적당히 조절해서 센터 맞춰 주시고요 이런 거 맞추실 때도 여기에 떨어진 공간이랑 여기 떨어진 공간을 좀 맞춰야 레이아웃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글자는 어, 이번에는 도둠체 같은 계열로 갈게요 무슨 고딕 나눔 고딕이나 이런 것 계열로 갈 건데, 저도 제 컴퓨터 안에 있는 다양한 서태들 중에서, 어, 나눔, 바른 고딕? 아니면 나눔 고딕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글자 사이에 행간을 조금만 줄게요, 저는. 지금 글자가 38 정도니까, 어쨌든 38보다는 커야 됩니다. 한 40. 그리고 이렇게 조절을 적당히 더 해주시면, 행간도 약간 벌어지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간은 뭐한 마이너스 백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글자가 조금 큰것 같은데 약간만 저는 줄이겠습니다. 한요 정도만 할게요 됐고요. 그리고 장평은 그냥 유지 9 5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글자는 어, 같은 크기나 같은 회, 서체의 획의 굵기라 할지라도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얘를 저는 색깔을 좀 바꿀 거예요 여기 눌러서 색깔은 약간 회색기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2분 내에 손질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만 검은색으로 다시 계속 텍스트 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굵기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진공보장 검은색 그리고 굵기 조절하고 아무 툴이나 클릭해서 마무리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하다보니까 거 여기 부분이 조금 많이 삐져난 것 같은데 전 여기를 좀 지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분선에 라인 레이어 확인하시고 네모 도구로 자 여기서 한 요정도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고요 자 여기도 약간 요정도 선택해서 딜리트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이 제목 글자 그다음에 구분선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를 어, 만든 순서대로 지금 레이어가 돼 있으니까 저는 제 스타일은 좀 이래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스타일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제일 위로 올리고 그다음 구분선을 중간에 두고 그다음에 설명글을 밑에 넣었어요. 한꺼번에 자. 클릭, Shift 클릭 선택하시고 컨트롤 G 선택해서 얘는 배송 시스템 문구라고 적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폴더도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또 상단 트럭 이미지 그다음에 배송 시스템 문구 폴더 이렇게 쭉 정리를 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조금 또한 템포 쉬시고 아래쪽 밑에 영역 작업 들어갈게요. 밑에 영역은 이제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 저는 요거를 설명할 때. 어 일부러 세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이미지를 정말로 원형으로 잘라내 버리고 하는 방법 그리고 얘는 뭐 마스크 레이어를 쓰는 방법 그리고 얘는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방법 세 개를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쉬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